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겨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꿈나라에 있을 시각 오버워치의 신규 이벤트에 대한 트레일러가 공개되었습니다. 어떤 내용의 트레일러냐고요? 지금부터 함께 찬찬히 살펴보시죠. 여기 모레선, 롱드에 대해 아 k i n 예상했던 대로 오버워치에 m v m 모드가 추가될 예정으로 보입니다. 팀포트리스2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nvm 모드란 맨 vs m 신으로 유저들이 힘을 합쳐서 몰려오는 기계들을 막는 디펜스 같은 모드입니다 영상에 보시는 바와 같이 로봇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모습을 보아 이전에 공개했던 코믹스에 나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 파괴된 처참한 왕의 길의 흔적들이 보이네요 이제 여기 스킨들이 보이는데 블랙워치 당시의 맥크리 그리고 많은 이들이 기대했던 엄청 멋있는 블랙워치 겐지 그 외에 정말 희귀한 인간 시절의 위도우메이커와 코믹스에 나왔던 오버워치 요원 당시의 토르비온, 메르시, 라이나르트 트레이서의 스킨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개되는 스프레이에는 오버워치 여웅들의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왕의 길 미션은 오버워치가 해체되기 전에 있던 사건인 바로 과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번 이벤트의 테마는 바로 과거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번 미션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정말 기대되는군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1 1을를 위한 이벤트인지는 모르겠으나 오버워치의 코믹스가 공개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있을까요?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FPS의 역사와 오버워치의 장르인 고전 FPS 일명 하이퍼 FPS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합시다.